안녕하세요 오늘 낙지 덮밥 해먹을거예요 낙지 두마리 많이 먹으려고 한마리만 넣어도 되는데 낙지를 많이 먹으려고 두마리 할거예요 이게 냉동낙지예요 내다가 먼저 손질하고 이건 알이야 눈 가위로 잘라주고 낙지의 입은 여드름 짜대끼 이렇게 꼭 짜면 나와 여드름 짠다 여드름 <웃음> 낙지 낙지 알은 건져 놓고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이렇게 곱이 나와요. 맛에도 곱, 곱반이라고. 이물질 빠진이라고. 너무 많나? 네. <웃음> 2인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이제 야채는, 어,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면 돼요. 우리는 가지도 넣었어요. 가지가, 가지를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서. 가지도 넣고, 이거 브로콜리도 넣고, 좀 잘게 잘라줘야지. 호박 다음 오이. 오이는 좀 아삭아삭 하라고 오이를 넣어요. 네, 포고버섯. 양파. 4분의 1. 4추 홍고추. 파. 이게 미나리 고추장에 전번에 담은 건데요. 내가 미나리 고추장 처음 담아봤거든요. 근데 아주 성공했어요. 아주 성공적이야. 너무 이거 고추장이 향긋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이 정도만 넣자 굴소스 자 진간장도 좀 넣어주고 생강 조금 마늘 맛술 약간 그 낙지 저기 덮밥에 약간 단맛이 나야 되니까 이건 올리고당을 좀 넣어줄 거예요 정종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 짜면은 고추장을 좀더 넣어야 되니까 기름. 이게 지금 뭐 만드는 거지? 오징어 덮밥 만든다고 아, 오징어 덮밥? 알겠어? 비빔국수 하는 줄 알았네 비빔국수? 음. <웃음> 해물, 오징어, 아지 낙지 덮밥 야채를 모두 섞고 이거는 새우, 홍합 낙지도 넣고, 여기에 물을 조금 부숴줘야 돼. 야채가 많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음. 이따가 전분을 좀 넣어줘야 되니까, 물을, 물 물을 조금 넣어, 조금 부서, 부서줘야 돼. 국물이 조금 위시야지 그 덮밥이 비벼먹기가 좋거든. 낙지가 살짝 익어야 되니까. 낙지는 이거 살짝만 익어도 되나? 음. 모래 익기만. 낙지가 익으라고 살짝 뚜껑을 덮어줘요 여기에 물 조금에다가 전분가루를 반스푼만 타서 국물이 좀 걸쭉하라고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또 너무 대보니까 조금만 대 됐쇼 맛있다 됐어? 음. 끄고 오 맛있네 참기름 좀 넣어주고 깨아 깨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씩 넣어 먹어야겠어 음. 국산깨는 너무 비싸 다 됐어요 오징... 어 낙지 덮밥이 파파 아, 파. 파를 옆에 다 놔두고 또 잊어먹었어 파도 넣어주고 파는맨 마지막에 익어도 그만 안 익어도 그만이니까 해준다. 끝내주네 <웃음> 끝내줘요 끝내줘 홍합 새우도 올려놓고 요 세상에 우리 아들은 몸복인가 몰라 맨날 이렇게 아, 맛있는 거를 맛있다. 맛있는 거를 해주고 아유 음. 홍합도 있고 새우는 다 어디 가볼까 낙지덮밥이 너무너무 맛있게 됐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됐어요 진짜 뼈아낀대매 음? 여기 조금 옮기는 거는 이런 것도 못 뿌리냐 아이. 파김치 먼저 담아 파김치요 맛있어요 이 익어가지고 이거는 열무 우리 마당에 심은 거 내가 오늘 담았어요 열무김치 연해가지고 맛있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먹어볼게요 낙지는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요것만 조금 한 숟가락 이렇게 해서 파김치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웃음> 음 맛있어 음 팔김치가요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해요 대판대도 아삭아삭해요 여기서 끝